어시신시기신어기신이불타게어시신이 불타는 게, 어르신이,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시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게, 불타는 시 불타는 게, 불타 게, 불타는 게, 왼쪽에, 왼이자왼쪽고 왼쪽에, 왼이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 왼쪽에, 왼쪽에, 왼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이에왼쪽 성공! 왼쪽 그렇지 고정버프 이셔 불차기 나이스 오 불차기 차기트러스 불차기 다윗 트러저 불차기 아윗샵 스테 오고 그렇지 통게 불차기 통과 오불기차기 나이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하이이 はい。はい。あの、 저기, 그 옆에 그 저기, 그한기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저한 번. 한기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이 유 선승 경우 대 에리도 <목소리> 돌려차기차 빨리 그렇지 잘했어 자 에리 차라고 에리 뭐해 왜 자꾸 뒤로 올라가! 차! 좋아! 잘했어! 잘했어 혜니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이거 잘 면세만 되아 이거 지금 많이 이거는한국에이 거. 야, 야, 야, Yeah. <laughs> 둘, 늘둘 오늘은 오 둘, 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둘. 여기서 온 시일, 그 시일, 그, 그, 그 시일, 둘, 이분해. 하나, 둘, 셋, 넷, 나이 둘, 셋, 둘, 오케이. 둘, 셋, <목소리> 자, 회차기. 오케이, 며치기. 자, 며치기. 자, 전 하나, 둘, 둘셋 회차기. 오케이, 며치기. 자, 피하고. 옆으로, 해야지 옆으로. 옆으로 <웃음> 가요. 자, 며치기. 오케이, 며치기. 며치기. 회차기. 오케이, 며치기. 자, 피하고. 피하고. 두번 피하고. 회차기. 빵, 다시, 피하고, 뒷발 따져야지, 긍정으 맞지, 편차기. 면치기. 천천히, 천천히, 침두 판, 천천히, 면치기. 그 면치기. 이 하고, 차기 아, 면치기. 그래, 어면 자, 장면기 아, 셋, 면치기. <목소리도> 오케이, 회차기. 회치기 회차기. 오케이. 다시 여유있게. 자, 동영상으로 한 번에 봐. 금안지할 때하고 여유있게 할 때하고 이떻게 하기. 회차기. 오케이, 회차기. 회차기. 회차이 회차기. 회차로 회차기. 회차기. 회차기. 회차기. 회차기. 회야지회차 회차기. 자 다시 한 번. 풀 앉고. 그렇지. 회차기. 그렇지. 회차기. 자. 그렇지